이거 옛날에 한번 샀는데? 살... 전리길도한 음. 걸음부터입니다. 초심으로 돌아가면 큰 행운이 따를 거예요. 아직 초심인데... 오. 좋은 좋은 말인데 전 아직 초심이에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베스트 신인배우 한은수입니다 작품보다 먼저 신년인사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예쁘게 받을세요 <웃음>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 기운 받으셔서 하시는 일다 잘되시고 바라시는 일다 이루셔가지고 즐거운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